오늘 말씀을 보셨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죠. 천사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불로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호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지금 이제 여기에 생기하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생계를 그 코에 어, 불어 놓으셨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면 그 생계에 해당하는 게 뭐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니. 니, 니. 여기는 쉐. 자니쉐 뭐죠? 마트. 마트. 니쉐 마트. 니쉐 마트. 여기는요? 다 잊어먹으셨네요? 음. 하임이죠? 하임. 하임. 하임. 자, 니쉐마트 하임. 하임. 예. 이게 예, 생기를, 자, 생기라는 말이고, 자, 우리 인간이 뭐예요? 인간? 맨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 거기에 정관사는 하를 붙인다고 했죠? 하, 아담. 하, 아담. 하, 아담, 하, 아담. 하, 아담 하면, 뭐죠? 그, 그 사람이죠, 그 인간.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어, 이렇게 아담이 아담하면 우리를 그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하 아담하면 그 사람을 읽어볼까요? 하아담하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다 이건 뭐죠? 하야. 아예 맞아요. 여기에 하야 하면 돼요. 하야. 하야. 하야. 하야 좋습니다. 하야. 하야. 하야. 자, 그래서, 자, 자, 그, 사람 하면 뭐라고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 그러면 그 사람 하면 하아담. 하아담. 오늘은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거기에 생기를, 생기를 이제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그 조직신학에서 이제 저희가 전번 시간까지 어, 뭘 배웠죠? 신론을 배웠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인간론. 인간론 하면 죄가 생각이 나죠? 어, 죄론 또는 인간론을 배울 텐데요. 자, 오늘 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의 통일성, 우리는 한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것과 다음에 인성의 구조, 특히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요.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떤 보수 신학계에서는 주로 2분설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인간 영혼의 기호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영혼선제설, 읽어보세요. 영혼선제설 영혼 선제설. 그 다음에 영혼유전설 영원 유전설, 창조설. 창조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원, 영원 산재설, 영원 유전설, 영원, 유전설 창조설. 창조설. 그다음 인성의 구조는 뭐 어떤 설이 있어요? 3분설2분설 3분설, 3분설, 3분설. 자,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행위 언약이 있어요. 자, 네가 예를 들면 선악관을 따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뭐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행위 언약인데요. 자, 우리가 사실은 영생 측면에서 이미 폐기되었죠. 그러나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신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유효하죠. 자,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을 지키죠. 그러니까 그이 지상에서 물질적 축복은 받는 거죠. 영생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자, 그 모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긴 받아요.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행위원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죄의 개념과 본질을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죄의 기원과 구원의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죠. 로마서에 그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가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를 본죄라고 하죠. 원죄는 우리가 그... 그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단려하는 죄죠. 그것과 자범죄들, 원죄와 원인이 된, 원죄가 원인이 된 그런 죄들,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벌론, 징계론인데 형벌은 뭐예요? 이불신자들한테 가해지는 거죠. 징계는 뭐일까요? 믿는 자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잘못하셨을 때 징계하죠.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믿는 자들도 잘못된 걸 고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략 어떤 우리가 조직신학책의 죄로 인간론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은 론적으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는 그 이제 신학을 공부를 시작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신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이 강의 내용을, 이 개론 강의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아주 적습니다. <웃음> 자, 그럼 인류의 통일성을 한번 보죠. 자, 우리 가급적이면 성경을 좀 펴보도록 하시죠. 창세기장 2 7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되었더라. 예.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사람이 시작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로마서 5장 11절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이 와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율법이 있을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분의 모형이라 그, 그 범죄와, 범죄와 다르지만 그값없는 그그 선물도, 선물도 그하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이 하느님의 은혜에하나님 예수 그리스로 도인하여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라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지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 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부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이 죄인이 된것 것 같이, <웃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웃음> 많은 사람이,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아담과 <웃음>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모든 족속을 어디에서요? 한 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인류의 통일성을 성경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역사적, 언어학적, 심리학적 생려, 생리학적 논증으로도 인류가 지금 한일통일한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민족 로트라고 했죠.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한민족이 지금 우리 그 이쪽이요 중동 이쪽에서 지금 모든 인류가 나와서 아프리카로 간 민족은 뭐라고, 어떤 족속이 아프리카라고 하죠 함. 함 족속이죠. 유럽 쪽으로 간 족속은 야베시죠. 그리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간 족속은 샘 족속이죠. 자, 여기 한반도가 여기 있죠? 우리는 샘 족속이고, 저, 우리 그 몽골리안 루트라고 해야지 여기. 이 사람들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고 하죠. 이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한민족 루트라는 걸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것과 좀 다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DNA, 어떤 미토콘드리아 DNA로 본 인류 경로를 보면 이쪽 아프리카에서 발언을 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는 한혈통, 하나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흥미를 좀 끌려고, 보면 우리 민족도, 또 우리 민족, 계열 민족들도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떤 나라예요? 음. 여러분은, 여기 훈적이죠, 훈적. 음. 훈적이죠, 훈적이고, 그때, 지금 여기가 터키 역사책에 나온 것일 겁니다. 터키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요. 훈족이고, 여기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BC 2333년에 수립된 고조선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나라가 있었죠. 자, 한 나라에 의해서 고조선도 멸망당하고, 훈족도 멸망당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죠? 우랄산맥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우랄 적속들을 괴롭히니까 얘들이 이동을 해서 게르만제국을 괴롭히죠. 그래서 연달아 게르만제국이 이동하면서 어떤 나라가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서 이쪽에 역사책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쪽에 아틸라가 훈 제국을 또 세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럽을 협박했었죠. 자, 그래서 이쪽, 그 우리하고 비슷한 계열의 민족입니다. 훈족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 시절에. 이런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훈족이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헝가리. 헝가리의 그 헌이 훈족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 이후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 옆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돌골제국이 있었어요. 동돌골, 뭐 서돌골 있었는데. 돌궐제국이 있었고, 이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돌궐을 멸망시키고, 또 고구려들 멸망시키죠. 근데, 사마르칸트라고 지금은 어디죠?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이 벽화를. 여기에, 우리, 뭐죠? 꽁털인가요? 뭔 털인가요? 여기 중앙아시아 사람이 아닌 우리 계열 민족이 여기 있어요 고구려 들 고구려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우리 고구려 족속은 우리나라 민족은 중앙아시아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발후를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고 또한 우리 민족들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교류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이동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터키의 역사 책에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고구려가 무너지고 이 땅에 발해가 서게 됐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나라죠. 요나라. 거란족이죠. 거란족. 거란족이 이렇게 큰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란족을 그이 요나라도 이렇게 동서무역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자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그리고 그 거란족을 멸망시킨 나라 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금나라죠. 금나라,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가 이쪽을 또 지배하게 됐고 이 아래는 송나라, 때는 고려가 또 있었죠.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몽골이죠, 몽골. 징기스칸이 멸망시켰죠. 자, 그리고 징기스카 이렇게 큰 강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며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위구르족이 있죠. 요 지금 이 몽골 정부에서는 이 생목인이라고 해야지.고 위구르족이나 이런 민족을 중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려의 행정관으로 파견이 돼서 또 우리를 지배를 했었죠. 그그 그 많은 행정관들이 위구르족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몽골이 망하고 나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서 우리 오씨의 우리나라 지금 오씨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역사만 보더라도 이 많이 인류가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한혈통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가 이동을 했고, 또 저희 족속도 그 이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인성의 구조는 3분설과 2분설에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3분설, 자, 지금, 이 지금 이두 개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인간은 몸과 영과 혼의 세 요소로 구분되는데 몸은 인간 구조의 물질적 구조이며 혼은 동물적 생활 원리이고 영은 우리의 이성적 생활 원리이다. 창세기 2장의 생기는 히브리말로 복수형인데 이는 곧 생기가 몸과 혼의 두 요소로 형성된 것임을 암시한다. 우리가 생기하면 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센서티브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생기가 사실은 우리 영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 우리가 기가 잘 순환해야 된다. 이게 뭐그 생기와 연관이 있다고 할때 그렇게 너무 센서티브하게 반응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기가 일단 영과 혼과 연관이 있다는 라 것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귀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사 4장 12절을 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킹 제임스 성정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려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이입 여러분, 자, 그렇죠? 여기서 혼과 영이 나오는데, 자, 영이 영이 뭐죠? 그 헬라어로 영이 뭐예요? 푸뉴마죠,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이 뭐죠? 파기우스 예, 푸시케죠죠 어? 자하기우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여기 지금 우리 영, 푸니우마와 푸시케죠. 그다음에 구약으로 가면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에서 영은 뭐죠? 응? 대답 루아후 루아프. 자 혼은 뭐죠? 네페쉬. 네페쉬. 네페쉬. 네페쉬. 네, 오, 네.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어요? 안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자, 우리, 영이 뭐예요? 루아흐. 헬라어르는 푸뉴마. 자, 그 다음에 혼이 뭐예요? 네페쉬, 네페쉬.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이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자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사 5장 23절. 자, 대사로우 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화평의 하나님, 바로, 바로 그분께서 너희 너희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고 너희 영과 온과 온과 온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되시기를기도한다 여기에 보면 몸과 혼과 영이 나오죠. 몸이 뭐예요? 소마 소마 혼이 오, 푸시케 영이 푸뉴마, 영이 뭐죠? 푸뉴마, 혼이 뭐예요? 푸시케, 몸이? 소마. 소오마. 그러니까,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3분설과 2분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육체와 영혼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떠든간에 책망할 게 없게 여러분이 잘 보존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자, 우리 영과 혼이 영혼이 중요했는데 몸도 중요해요. 그렇 몸도 잘 가꾸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래 사역을 하시니까 건강을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삼분설은 희랍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영이 혼을 방편으로 하여 육체와 결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들을 많이 하냐면 인간의 그 육과 영이 만나서 만나면서 혼이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희랍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보수신학자들은 이분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분설이 뭐죠? 읽어주실래요? 시 시작! 인간은, 인간은, 두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즉 물질적,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로 구분되어 있는 있는데 이는 곧 육체와 영혼이다. 그러니까, 영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영혼이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은 실제로 보면 혼과 영의 구별이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우리 전도서 12장 7절을 볼게요, 한번. 전도서 12장 7절을 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여기 이 학자들은 이 영을, 그, 이 영을 이제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사실은 여기는 이제 영혼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제 목숨을 주로 이제 영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구조를 3분론, 3분설로 볼 수도 있고 2분설로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를 좀 있다 이렇게 취하시기 바라고요. 어, 누가 2분설을 여러분들 2분설을 따르든 3분설을 따르든 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보수 신학자들은 2분설을 많이 따르고 계십니다. 자, 인간 영혼의 기원인데요. 자, 보면 영혼이 선제했다. 선제했다는 것은 뭐죠?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영혼이 전 세상에서 이미 어떤 상태로 존재해 있다가 육체의 촉이 발전당겨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의 유전설은 뭐죠?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시작! 인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생식에 의해 유전된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로 2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쓰하시길 그리고 번성하며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의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이걸 이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6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홍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홍들은 6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 이건 이제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영혼 유전설을좀 따르고 계세요. 자, 근데 창조설도 있어요.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것을 꼭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의 기원에 영혼 선제설, 영혼 유전설, 창조설이 있다는 걸꼭 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우리는 인간을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특수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도록 되었다. 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표한다. 대표한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거죠. 그쵸?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읽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닌 인간의 특권은 무엇이에요?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수, 수, 수 있는, 수 있는 수 특권, 특권 영생할 수, 수 있는 특권 만물을 통치할 수, 수, 수 있는 특권. 특권 자,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뺏겨버렸어요? 죄 때문에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마귀.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죽을 정도로 싫어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걸 가로채 버린 자예요. 자, 가로채죠. 마귀. 근데 누가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은혜의 피, 그 보혈의 피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죄 사함을 주신 그 예수님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못 하겠느냐 이거죠. 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개혁파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우리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죠. 저희 교단이.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혁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범죄 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참지식의 성은 상실되었으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성지성야심은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인 진리들을 분별할실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인데 이걸 주신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은 이런 상태. 죄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령 선을 행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여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다시 원, 원상복귀가 되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도 안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골롯에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복귀가 일어나야 돼요. 그쵸? 나는 예수를 믿고도 과거의 구습을 따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설사 그 사람이 목회자든 뭐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인간을 숭배하거나 인간에게 충성맹세를 하거나 어떤 또는 존재에게 충성맹세를 하거나 과거에 뭐 조폭 저폭, 조폭들이 <웃음> 그 두목한테 충성맹세하죠 그건 뭐가 달라요 우리 어떤 권력자한테 충성맹세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과거의 형상들인거죠. 우리가 또 음란했는데 계속해서 음란해.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을 자랑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자랑하고 돈을 섬겨. 그건 새 사람을 입은게 아니에요. 어때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거예요아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원래적인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죠. 그아담님이 창제된 그 원래의 형상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내가,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어떤 조직의 어떤 강령을 따른다. 내가 어떤 국가의 어떤 악한 자에게 충성명사를 했다. 또는 내가 입만 벌리면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 내가 입만 벌리면 추악한 말을 한다. 내가 남들을 잘 속인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해결하시고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충성맹세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충성맹세해야 돼요? 예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진료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그 비늘을 벗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게 사실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여러분이 잘알 알 겁니다. 자 행위 언약을 보고서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아라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받았고 이 명령을 받았고,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사망의 따라 영생과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증거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펴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아까 읽었을 거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15절부터 15절부터 어,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말라.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게 이제 그 언약의 행위 언약의. 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으로까지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에요. 창조주가 인간한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취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고자 하는 은총의언약인 거예요. 근데그 유효성은 어떠냐 하면 행위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고정된 방법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미 폐교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측면에서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좀 기억이 나세요? 자, 다시 한번 백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통일성. 성경의 증언이 나오는데 가장 명명백백한 증언 중에 하나 어디에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을 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적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적보가 나오는데 이 적보는 어디죠? 아브라함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어디가 하나 더 있죠?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3장인가요? 제 기억에 누가복음 몇 장이던가요, 여러분? 3장 맞죠? 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마리아 계보가 나오는데 사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써서 그런지 어디로 가죠? 자, 마리아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인류의 통일성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웠어요? 인성의 구조에서 3분설과 2분설을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기원은 어떤 설들이 있어요? 시작! 영혼선제설, 영혼유전설, 창조설이 있죠. 그 다음 인간은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이제 개혁파의 입장은 어떤 거죠? 읽어주세요. 시작! 범죄 후 적은 의미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참지식의 형사. 성은 상실되었으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보존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인 진리들을 분별하여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였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행위언약 자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시작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사망의 결과가 오게 되었다 유효성은 어때요? 시작 행위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고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그런 면에서는 폐기되었으나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예, 우리 신학생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죄, 참 요즘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저희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적 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즉,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이성적 행정의 행위나 성향 또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죄를 가장 우리가, 죄를 정말 저희가, 저희가 가장, 자, 본질적으로 볼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후 혹은 5장으로 7장을 보면,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법이 구약보다 약하다고 하나요? 누가 신약의 선상수훈의 법이 구약보다 약하다고 하죠? 구약은 직접 행해야 죄였죠? 신약은 어때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은? 생각만 해도 죄예요. 자, 그렇죠? 어, 어떤 게더 세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세요. 예수님의 법이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죄를 못 이긴다고 하죠. 이건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걸 지키라고 우리가 선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왜 이빨 아프시게 그 말씀을 했어요? 안 지킬 거면 인간들이.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자, 그런 법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되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면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해 주고 있어요. 자, 절대선을 말했던 많은 정치 집단이나 어떤 세상 집단들이 그 시대에 가장 더티한, 가장 추악한 세력이란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 우리가 무엇보다 율법을 알기 위해서 모세 옥경을 알아야 돼요.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큰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를 알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퍼퓰리즘이나 하는 거에 휩쓸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과를 뻔히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 거기 휩쓸리면 안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임을 자치하며 많은 정교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 전번에 신학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헬라의 이원론이 자연주의와 이성주의가 완전히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 하면 우리가 발버둥치지 아니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지옥 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죄의 정가와 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하죠 그 원죄를 보겠습니다 원죄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등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나 하더라 여자가이그만를 모두 고애도 짓고 현명하게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먹고 그녀와 한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주인 그가 먹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눈이 둘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보시면, 아주 강교한 자죠. 사탄이 강교한 자였고, 질문을 바꿨죠. 그쵸? 질문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되답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뭐예요?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말을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뭔가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하나님께 왜 두셨죠? 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을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선악을 알게 면 내가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거니 까걸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나무인데그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열매를 사단이 강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먹게 만드는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합리화를 통해서 들어와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지하고 가까워요. 어떤 교만이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질문을 바꿔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겠어요. 근데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애매하게 되라니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인류가 문을 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어긴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 성경은 전가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자, 모르면, 그, 하와가, 하와가, 아담과 하가 방심하고 있었을 때, 우리 일상에도 한번 적용해 볼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가 방심하고 있었을 때, 마귀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역, 정력, 육신의 정역으로, 우리 교회를, 조용하게 유혹해서 뭐이 정도야 되겠지 하니까 바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아멘?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어서는안 됐었던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거예요? 죄의 결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신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이 손상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여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 품성에 있어서 악하게 되었다 죽음과 생활에서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자연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참 정말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면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30년이 걸렸다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믿으려고 하면 60년이 걸려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비추임을 받았다가 그래 성경에서 그걸 떠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어떤 굉장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자기가 목회자이면서도 악한 자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빛을 상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특히 신학생들은 인간의 죄를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형화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로 가셔야 돼요. 대형화의 길로 갔던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들이 없죠. 그 왜? 세상의 욕이 그렇게 달콤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성경적인 죄가 무엇이냐? 그럼 그걸 알수 있으려면 성경 어디를 보면 되냐? 그리고 죄의 정가, 그 원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절대성을 가니다 인간은 죄의 선사의 중립체육 위치에 놓일 수 없다. 오염을 내포하고 있어 인간이 책임을 제야 하는 성질의 것이고 그 죄의 자리는 곧 마음이다. 인간의 외부적 행위만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향까지도 죄가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죄의 성질은 인간의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게 되는 무질서가 곧 죄인 것이다. 이 죄를 분명히 여러분 자각을 하셔야 돼요. 죄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와 선사의 중립적인 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대 지금 철학과 사상은 중립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역의중립지대 연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죄짓기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를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를 해야 돼요. 심판을 내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죄적으로 또자 우리는 누구한테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죄예요 죄 그래서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해 보세요. 그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목숨을 잃어야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죄와 선사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일 수가 없으며 우리 마음이 그 전쟁터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 루시퍼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린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돌이켜야 돼요. 자, 죄의 기운과 구원의 과정은 보셨듯이 그 하나님이 천사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마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가 오이 아담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시네 얼마나 사단이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을 시킴으로 원죄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었고 자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셨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로 도 구원하시겠다고 근데 어쨌든 죄의 기원은 이렇게 되고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이 되고 그 죄는 유전되었죠. 계속.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칭의를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죄의 기원과 구원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아담의 죄의 전가인데요. 로마서 5장 1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담의 하하하. 죄가 우리 손들에게 그대로 하하하. 전가되어 하하하. 모든 하하하. 인간이 하하하. 죄에 하하하. 빠지게 하하하. 되었다는 하하하. 것을 의미합니다. 하하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들이 이런데 우리가 인간을 신봉하고 인간에게 충성맹세하고 그 인간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회개 망치가고 폐역한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악랄한 죄인 거죠. 인간을 따르거나 인간의 충성맹세하시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죄예요. 죄.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었죠. 원죄죠. 자, 그리고 출생시의 인간, 인간의 죄와 관련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읽어볼까요? 시 시작! 인간의 전체 본성은 죄에 오염되어 정지하려 있게 되었고 구원에 대해서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죠? 시작! 모든 인간 본성의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을 가져왔죠. 자, 모든 사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시작. 자연적 관계에서 인류의 원조이다. 다, 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음을 의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법의 대가를 모든 인류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전과되죠? 시작. 부패한 본성과 자신들의 죄들이 전과됩니다. 예, 그렇죠. 부패한 본성과 자신들의 죄들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청렴을 주장하는 그리고 깨끗함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많이 따랐는데 최근에 와서 얼마나 더티한 분들이 일이 일어났는지 최근 1 0 년간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 잘 됐다면 우리 그리스천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바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깨끗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부피한 본성 우리들의 죄를 요즘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타산시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보겠습니다. 원죄가 뭐죠? 시작! 사람이, 사람이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죄적 신분의 상태를 의미. 의미. 특징은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 전 영혼에게 부패의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인간을 전적으로무태에 만들었다. 만들었다. 사망의 범위에 종속되게 되었다. 그에 있어 범활의 형태를 고난의 갖는다.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시작!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죄책 및 도덕적 오염을 상속받는다. 자 개인 자범죄를 본죄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시작. 본죄로부터 생겨나는 의식적 사고와 의지 작용을 말한다. 개인적 행동으로 생겨났으므로 각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죄이다. 모르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부지증의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인 있는 다 죄예요. 근데, 성령해방죄, 즉, 성령의 사역을 고의로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범죄를 용서받으실 수 있어요. 회개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자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하죠. 그럼 어떤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성령해방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어.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해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이단공격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회방죄는 해방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죄와 자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작! 원죄는 원인이고 자범죄는 결과이다. 원죄는 일반적으로 부정하지만 자범죄는 보통 시인합니다. 원죄는 하나지만 자금대는 수없이 많다. 많다. 그리스도를 서로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것만이 이날 죽음 이의심판의 죄책을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인을 그를 주, 주인으로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와 피흘리시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건하고 비슷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다면 자,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때는 유혹거리가 현재보다 덜했겠죠. 그런데몇 명만 그 60만 중에 몇 명이 가난, 가난을 천국으로 몇 명이 들어갔죠? 몇 명이 들어갔어요? 두 명. 60만 중에 두 명이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 인터넷 클릭만 해도 음란 사이트로 연결되고 돈과 모든 것이 범람하는 죄짓기 너무 너무 쉬운 세상에서 60만 중에 한 명이나 들어가면 다행이네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죄와 자범죄 특징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달마다회개하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죄짓기를 멀리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죄짓기 쉬운 게 뭐죠? 열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 성경은 어디를 보세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에 창조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부세주이신 거죠. 그분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제가 이방 종교를 그 제가 비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죄는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그 이유가 없다는 라 거죠. 죄는 깨닫게 해주지만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자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사기는 잘 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원죄와 자범죄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내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시면 위험해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얼마나 이 세계가 더티한지 얼마나 더러운 권중, 권중,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본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자, 그럼 형벌과 징계가 있어요. 형벌은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게 이제 가장 그, 가깝게 이제, 영적인 사망이라고도 예수있고 그냥 사망, 육체가 죽는 것도 말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의미의 형벌은? 좀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법위 의하여 된법 자신의 하려고 그의, 그의 공유를 발동시켜 직접적으로 통 예, 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의 고통,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이 형벌론을 해상하는 거예요. 징계는 뭐죠? 이 의미를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위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채찍을 가하시므로 반은 신앙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표야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만 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했다. 근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 저희 왕권 시대에 여자 하나 부하는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음란의 죄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폐가망신 당했어요. 어디 여러분 중에 근데 신약에서는 생각만 해도 그것은 음란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폐가망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죽어서 불의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심판받는 게더 나아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내가 잘못해도 아무 형벌이 없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자, 히브리사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모두 히브리사를 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자 사실 자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서 자체가 징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5절을 보면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곤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자 10절, 12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실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여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징계를 경의하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근신해 하셔야 되고요. 징계는 결국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뭘 배웠죠? 가장 먼저. 형벌과 징계를 배웠어요. 아, 징계는 뭐냐면 뭐죠? 믿는 자들한테 하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재물을 또 구한다 그러면 재물을 다 잊을 거예요. 재물을 다 잃고 천국 가는 것이 재물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자 징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형벌. 형벌은 이제 우리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죽음이나, 우리가 또 지옥, 영원한 지옥 가는 거, 또는 영적으로 하느니과 분리되는 것들을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 우리 악한 자들이 잘되는 걸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너무 자기를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자족함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조그만 잘못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세요. 감사히 받으시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를 본죄라고 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피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 사회가 엄청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자정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랑 육신의 정욕을 초월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아담에게 원죄를 지게는 우리가 보았죠 교묘하게 들어왔죠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약점을 파고 교묘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그걸를 위해 죄의 기원과 또한 구원의 과정을 보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 되는 것을 보았죠 죄의 개념과 본질을 보았고 행위의 언약까지 봤어요 우리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고 우리 영혼의 기원은 영원히 산재설, 영원 유전설, 창조설이 있다고 보았죠. 인성의 구조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삼분설과 3분설. 이분설이 있죠. 인류는 한 조상에서 나왔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깨달으셨다면 오늘 저의 말씀이, 말씀 증가가 성공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음. 아멘